안녕하세요 논현동 장사꾼 채널 안티 PD입니다 오늘부터 업로드되는 구독자 상담 콘텐츠는 논구장이라는 콘텐츠로 논현동 장사꾼 구독자 장사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구성방식은 1편은 저희 PD들이 직접 구독자님들을 만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그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고요 이편은 많은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견과 논장님의 의견을 조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논현동 장사꾼 채널이 논장만의 채널이 아닌 많은 구독자님들도 함께하여 성장하는 채널로 바뀌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논장님을 어떻게 이쁘게 찍어야 될지 고민이 많네요 그럼 진행되는 사연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년동 장사꾼 PD는 구독자님의 사연을 받고 인천 송내로 향하였습니다. 송내역 바로 앞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구독자님 가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네요. 호대 비해 주방은 좀 작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송내역 고깃집 구독자님 가게 앞의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 송내역이 있습니다 구독자님 가게 쪽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네요 그럼 송내역 고깃집 구독자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메일을 주셔가지고 네. 구독자님 가게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네. 뭐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 같아 보이네요 네 여기가 역 앞이고 하다보니까 상권은 좋은데 여기가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상권이 엄청 좋다고 느끼시는데 여기가 은근히 동네 장사예요 그래서 저쪽에 또 북부쪽에 역을 하나 가로지르고 또좀 저기는 좀 아파트들도 말고 상권이 더 좋거든요 여기보다 저쪽이 한, 한 5년 정도 좀더 앞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역 앞이지만 다방도 있고 가게들이 다 오래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만 가게가 있어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저쪽 반대편에도 또 가게가 많이 들어서고 이쪽이 좀 모여가지고 좀 먹는 거보다 그냥 버스 타고 다 집에 가는 다 그런 거라서 제가 차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주상복합.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내역 쪽으로 자유전환하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네. 아파트 단지, 네 아파트 단지 있어요. 프로지 아파트.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상가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저쪽 건너편도 가봤어요. 네. 거기는 좀 새로 된 네. 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명륜진사가기가 네, 네. 거기 저쪽에 얼마, <웃음>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2월 초에. 저좀 간단하게 내일의 네. 사연은 네.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네. 뭐 상호는 말씀 안 하시고 네. 여기 가게에 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해 주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한 12년 정도 된 그런 오래된 가게고요. 제가 와서 일한 거는 한 5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좀 장사가 좀안 되는 편이었었는데 제가 와서 그런지 그때 시기가 맞아서 그런지 매출이 잘 나오다가 작년 10월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번에 커지고 <놀람> 또 너무 주춤해가지고 그렇게 사연 보내게 되고요. 저희 집은 그렇게 비싼 가게는 아니고요. 간판에서 보시다시피 그 1인분에 4,900원 갈비 삼겹을 그렇게 파는 가게고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인데 이 가게 조차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다 4,900원이에요? 아니요 <놀람> 삼겹살이랑 갈비, 삼겹살하고 갈비 4,900. 원 가격은 굉장히 싸네요. <놀람> 예, 가격은 괜찮습니다. <놀람> 그 메일 해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네. 부진한 원인이 오래돼서 익숙한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새로운 고깃집이 등장을 네. 했다. 네. 뭐 명륜인사갈비 이차돌. 네. 그,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고깃집이 세 군데 말고도 좀더 있더라고요. 올때 네. 보니까 이쪽에 여기 뒤 위에 두개 있고 저쪽에도 한 다섯 개 정도 고기가 있습니다뭔나의 <웃음> 고깃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웃음>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신 게 전문성 부족이다 네. 라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이신 건지 그냥 지금은 그냥 고기를 띄워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파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원체 뭐 프리미엄 고기집 많잖아요 뭐 숙성도 하고 고기도 자기가 그 원하는 곳에서 그 농장 또 계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갖고 오는 데도 많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띄워가지고 팔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홍보할 것도 없고 그쪽 편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젊은 네. 고객층이 사라졌다 네. 잘 되셨을 때 네. 젊은 고객층 비율이 네. 5대5 정도 됐다 네. 그리고 현재는 8대 이정도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없어졌나요? 네. 그 정도로 저다 명륜을 갔는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요즘에는 다 나이 드신 분 밖에 안 와가지고 그 젊은 고객들 그 매출이 빠진 것 같아요 월세가 어느 정도? 더... 월세는 그냥 좀 비싼 편이고. <웃음> 역세권이다 보니까 예. 비싸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신 부분이 네. 뭐 가게 인테리어를 네. 바꾸셔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셔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마케팅 힘을 써야 되는 네.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보니까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장한테 조언을 네. 얻고 네. 싶으신 부분이 어떠신 건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메뉴 변화나 아니면 인테리어 조금 해가지고 효과를 볼수 있는 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좀 브랜드로 바꿔가지고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자리는 진짜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매출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어차피 한 번에 바꿔야 될 시기가 온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고민 중입니다. 좀 때가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있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금 빨리 해가지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 저희 항상 많이 드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 일하시는 거는 몇분 정도? 있으세요? 지금 저희 주방 임원분이 한 분이랑 어머니랑 저희 셋이서 일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몇평 정도? 거의 한2 0평 조금. 네, 예, 거의 저희는 일당 백처럼 그냥. 어, 아, 스무 뭐 평치고는 되게 가게가 와이드하게 되게 넓게. 예, 저희가 보이네요. 전면이 터졌다 보니까 이게 좀 크게 보이고. 아, 저도 여기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가 젊은층이 없어지는 이 그 원인이 있나요? 다른 쪽으로 가나요? 원래 한 곳에서 술 먹고 이차하고 좀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바로 부천역 앞에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요 여기는 부천에서도 끝이다 보니까 약간 저 시골 변두리 느낌 모르는 분도 많아요 여기 송내가 그렇게 상권이 있고 뭐 그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상권이 워낙 많아요 여기 저쪽편 에 중동에 또 현대백화점 상권이 있고 이쪽은 거의 오래된 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놀기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죠. 핫한 음식점들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얼마 전에 여기 위에 60개 치킨 뭔가 생겼 그렇죠. 60개 치킨은 네. 이제 많이 그래서 네.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생겨가지고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자님 생각하시기에 네. 업종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네. 어, 프랜차이즈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프랜차이즈는 웬만하면 좀 배제하고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잘, 진짜 생각해서 거리가 잘될것 같다, 갖고 좀 괜찮은 프랜차이즈다 싶으면 그런 생각, 생각이 있죠. 일단은 뭐 지금 내용들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뭐 상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라인에 엄청 넓어 있긴 하네요. 이 라인도 있고 저기 반대편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반대편도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뭐 거기도 들어가서 왼쪽, 그 쪽에 좀 이렇게 그 쪽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그 쪽에 좀더 새로운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은 거의 안 오고 또그 쪽으로 또, 그쪽으로 또. 네, 여기는 맞죠. 다들 다 10년씩 있는 가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저희 가게도 그렇고 다그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익숙한애는게 네. 메뉴 자체도 익숙한 예. 개념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자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전문성 부족이 같이 연결이 되긴 하겠네요 네. 여기만 와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딱 그거 갖다 홍보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막창이 그랬거든요 막창 드시러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 또 막창 드시는 분들 많이 좀 빠지고 단순히 싸다고 해가지고는 안 먹히는 거고 네. 정확히 여기가 손내역 1호선 라인인거죠? 예 네, 1호선 여기 남부 저쪽의 북부 음. 그 부천도 그렇고 다이 이상하게 이 경계선으로 북부쪽은 더 발전되어 있고 남쪽은 덜발전되요 그럼 뭐 자리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자리... 하나 뭐 하나 더할 생각은 잘 되면 그런 생각은 있는데 <웃음> 일단 뭐 여기는 여기보다 더 자, 좋은 자리는 뭐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제 눈에 봤을 때는 네. 성리형 내에서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예. 여기서 내려서 바로 네. 나오는 동선에서 바로 보이는 자리더라구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게 인스타 블로그 전단지를 시작하셨다는데 네. 네. 아직 반응은 없으시다는 소리죠? 네 아직 뭐 그렇게 길게 안하고 네. 전단지도 그냥 여기서 역앞에도 조금 돌리고 아파트 이렇게 좀 돌리고 그런거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역 앞에 있는 상권이긴 한데 네. 또 동네 상권이기도 하네요. 네, 예. 국그이 예, 이 지역 주민들이 안 오면 네. 버티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저희 집이 되는 게 바로 앞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좀 오고 다른데는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신규 고객은 유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인터뷰해신 내용들은 어쨌든 저희가 컨텐츠로 그 활용을 할 거고요. 네. 그냥 인사, 그냥 네. 가볍게 한 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마칠게요. 아 예. 일단 뭐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박하니까요. <웃음>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좀 좋은 방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